또 세제 덕으로 만들어주는 국내 유일 덕후 버라이어티 보다 큰학장판 인터넷 준비 되셨나요? 예. 오! 아, 이잘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자연스러워졌어요. 네. 네. 지난해였죠? 스튜디오 지브리의 첫 번째 해외 합작 애니메이션 레드 터틀이 개봉되었는데요. 오, 개봉에 맞춰서 역대 지브리의 장편 애니메이션 중 최고의 작품을 뽑는 지브리 총선을 실시해서 화제가 오. 되었다고 하네요. 1위는 짜잔! 땡가치를행방불명이 차지했다고 오우,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작품들이 다시 보고 싶은 지브리 애니메이션일지 음? 고다쿠 확장판에서 조사해왔습니다 이름하여 다시 보고 싶은 지브리 애니메이션 탑10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시선 어른 10위는 마녀 배달부 키키 어린 마녀 키키가 자립하는 성장 드라마입니다 스튜디오 지브리가 설립된 후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 최초로 그의 원안이 아닌 다른 작가의 원작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죠. 때문에 미야자키의 메시지가 담겨있지만 이전 작품처럼 무거운 주제가 아닌 소프트한 느낌입니다. 덕분에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볼수 있어 그해 일본 흥행영화 랭킹 1위에 올랐었는데요. 당시 애니메이션이 실사영화를 누르고 1위에 오른 것은 은하철도 999 국등판 이후 10년만에 나온 기록이었다네요. 붉은돼지는 전쟁과 파시즘의 회의를 느낀 주인공이 스스로 마법을 걸어 돼지가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제목도 적이 아니라 홍이 쓰이는데 핏빛을 의미하죠. 영어판에선 레드 피그가 아니라 크림슨 피그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비행기 덕후인 미야자키 감독의 취향이 가장 많이 반영된 작품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남자들이 특히 좋아할 만한 애니인 것 같네요 작중에 지브리라고 새겨진 엔진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팬들 사이에서는 이런 걸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하다죠 파리는 벼랑이의 포뇨 아닙니다. 포뇨. 발음이 어려운데요. 위기에 빠진 인면어를 구한 소스케와 그의 피를 먹고 인간이 된 인면어 포뇨가 버리는 좌충우돌 이야기입니다. 이건 역시 미야자키 감독 작품으로 당시 경영 위기에 빠진 지브리 스튜디오를 구하기 위해 은퇴 번복을 하면서까지 돌아와 제작에 임했다고 하네요. 전작들과 달리 전 장면이 손으로 그려져 화제가 되었는데요. 무려... 17만 장의 셀화를 수작업으로 작업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칼을 갈고 나온 거죠 나 미야자키야 결과는 뭐 당연히 대박 터뜨려주시고 특히 북미 시장에서는 지브리 애니메이션 중 가장 높은 수입을 기록했다네요 이래서 다들 미야자키 미야자키 하나 봅니다 7리는 귀를 기울이면 내가 빌리는 책을 늘 똑같이 빌린 사람이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두 주인공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귀를 기울이면 남주의 꿈을 향한 마이웨이를 동경하게 된 여주가 자신도 꿈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히이라기 아오이의 원작을 바탕으로 이아자키의 후계자로 주목받던 콘도 요시우미가 감독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콘도 요시우미가 갑작스럽게 요절하면서 그의 처음이자 마지막 작품이 되고 말았다네요 6위는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이 작품은 엄밀히 따지면 지브리 스튜디오 애니메이션은 아닌데요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출발지와도 같은 작품이기 때문에 후보에 포함되었습니다 때는 과학 문명이 모두 파괴되고 천년 후 각종 오염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는 바람개국을 지키기 위한 주인공 나오시카의 고군분투기 인데요 애니메이션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나오시카 코믹스 2권까지의 분량에 불과하다고 해요 때문에 많은 팬들이 원작 만화의 2권 이유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주길 열망하고 있는데요 고다쿠도 속편이 나오기를 꼭 바래봅니다 과거에 만들어졌지만 지금 봐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89년도 네. 95년도 몇 년생이죠? 제가 98년생 다 저보다 언니 오빠네요 그러니까요 응? 저보다도 오빠는 없네요 아, 아 하나 하나 있다 응. 바람개옥의 나우시카가 84년도 거예요제 어... 85년생이거든요 어... <웃음> 예형자 네. <웃음> 그렇다면 네. 이제 일본 애니의 본자 지브리의 클래스 여러분들 다 확인하셨죠? 아직 5위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맞나? 보시죠. 5위는 천공의성 라퓨타 스튜디오 지브리의 공식적인 첫 작품으로 라퓨타의 힘을 손에 넣어 세계정복을 노리는 무스카를 막기 위한 파즈와 시타의 목숨을 건 모험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사명감 잔뜩 갖고 만들었는데요 작화 퀄리티가 상당하죠? 메시지 전달보다는 흥행성과 오락성에 무게를 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올리지는 못해 스튜디오 지브리는 출발과 함께 험난한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4위는 지브리의 마스코트 이웃집 토토로 시골로 이사 온두 자매와 시골숲의 신인 토토로의 이야기를 다룬 잔잔하고 훈훈한 판타지 드라마입니다. 기존 작들과 달리 일본의 구체적인 시공간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주제의 절박함은 없지만 오히려 그점 때문에 미야자키의 작품 중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해요. 특히 일본 학부모가 자녀들에게 필수 코스로 보여주는 국민 애니메이션 중 하나인데요. TV에서는 꾸준히 토토로 특집을 편성하고 있는데 20년간 시청률 보증수표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답니다. 3위, 모노노케 히메 모노노케 히메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잔혹하고도 어둡게 그려낸 작품인데요 구상 기간만 16년에 제작 기간 3년! 제작 예산은 200억 원! 거기에 상영 기간 1년까지! 미야자키 감독이 최후의 작품이 될 수도 있다는 비장한 각오로 제작한 작품입니다 이 초반부 재앙신의 촉수 움직임은 제작하는 데 19개월이나 걸렸다고 하는데요. 정말 역대급이네요. 이에 부응하듯 흥행 성적도 역대급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보고 싶은 지브리니 1위, 2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미리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하울과 생가치로의 행방 불명이 순위 올랐다고 하네요. 오빠는 뭐가 1위일 것 같아요? 생가치로가 음... 좀더 세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 근데 아니에요. 왜요? 하울이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마 모를 거예요. 하울이 굉장히 잘생겼거든요. <웃음> 자, 그럼 어떤 애니가 1위를 차지했을지 저희가 확인해 볼까요? 함께 보시죠. 다시 보고 싶은 지브리 애니, 대망의 1위는! 생가치로의 행방불명. 그야말로 월등한 지지를 받았는데요. 최고의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은 작품 중 하나입니다. 콘도 요시우미의 갑작스런 부재로 미야자키 감독이 다시 복귀에만 했는데요. 당초 다른 작가의 동화를 애니화하려 했으나 무산. 원작가 각본을 직접 쓴센가치로의 행방불명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고 전화위복이라고 하겠죠. 정말 많은 업적을 달성했지만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보시죠! 아쉽게도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2위를 차지했는데요. 흥행 성적에 있어서는 생가치 로의 행방불명을 제치고 당시 국내 개봉 1번엔니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하울의 미모가 인기에 한몫했다는 평도 있는데요. 실제 극장 안에서도 하울의 아름답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는 대사가 나올 때마다 여성 관객들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곤 했다네요. 뭐 이제 끝났다. 아름다운 비명을 지르곤 했다. 순위에 들지 못한 작품 중에도 아, 찾아보면 좋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음...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쉽네요 이번 기회에 숨겨진 지불의 명작을 찾아보는 건 어떨지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올게요 다시 만날 그때까지! 즐겁게 하세요! 미작다나 센토력 710가? 부카이노 Boo!